왔다 와서지행게 왔답니다 왔다는 지리산 청학동에 있는 삼성궁에 들렸다가 하산하는 길에 이렇게 식당에 들립니다 식당은 들어올 때에 청학의 조행물이 있던 그 마지막에는 아래에 있습니다 기념품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식당이 있습니다 먼저 기념품 파는 곳을 쭉 보다가 나오는 길에 목도 마르고 해서 곽녀수 하나 사들고 나가서 식당에서 잔치국수 하나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가지 기념품도 파네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산하면서 여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전도 있고 국수도 있지만 시원하게 배 채울 수 있는 잔치국수, 잔치국수, 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잔치국수 나왔어요. 국수에다가 깍두기 딱 나왔는데, 삼성공은 다 보고 내려와서 그런지 꿀맛이었어요 남김없이 다 먹습니다. 국수 잘안 먹는데 맛있네.